아니 코로나도 있고 해서 휴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의을 해보는 거야 나는 근데 그래서 이거 이성이는 집에 놀고 있으니까 얘는 아니, 자유의 몸이 나안 다... 놀고 있어 그왜 그래? 따라가는 거고 아니야 아니야 이 문제지 스케줄 많아 아니야 내가 나 스케줄 너무 많아 그래? 어, 그리고 나는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거 아니야 아 집에 있는 사람이 나는... 따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시간이 안되면, 나는 이번에 뭐 여름휴가지만은 뭐 코로나 있어가지고 별로 이번에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어. 아니 그리고 지금 얘가 놀려고 지금 백수 생활하는 거가더 바빠서 백수 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 <웃음> 그럼면할 일이 응. 너무 많다 보니까. 백수는 그냥 말만 따라갔는데 아, 아 그래. 그럴 거면 회사 안 나왔지. 백수 말고 다른 표현은 없나? 없어 와. 문제, 나할말 있어. 네? 가족끼리 여름 휴가를 간다는 게 어릴 때부터 무슨 법칙처럼 항상 봤잖아. 응. 그렇게 자라왔잖아. 응. 근데 가족여행 가는 게 솔직히 재밌었어. <웃음>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재밌을 때도 없을 때도 되고 사족 여행을 뭐, 놀라고 재미로 가는 게 아니잖아. 같이 가서 아니, 아니, 힐링을 가니까. 하고, 같이 가서 짜서가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고 가는 거. 진짜 다르구나. 아니 ]구나. 자기 생각 되게 웃긴다 그래? 아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 맞아. 승승그은 자기 생각이지. 재미가 없다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야. 그래? 예. <웃음> 아니야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재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억이 나는 가족여행이, 그, 옛날부터, 아, 여름휴가 가자, 이러면은, 어떤 생각, 와, 재밌겠다, 가족이 논다, 이게 아니라, 아, 엄마, 아빠 또 어떻게 맞춰줘야 되나. 그니까, 러 아, 아빠가 기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니까, 러 나한테 맞춘다기 보다는, 엄마, 아빠의 기분 좋게 하는 거를 맞춰주는, 딱 그런 삶. 아, 이으로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알해 뭐, 이쁜데로 놀아. 나, 아, 술만 먹었다 하면 승질내서 놀러 가서. <웃음> 놀러 가서 안 싸운 적이 야, 없지 있어. 늘 싸우잖아. 놀러 가서. 근데 솔직히 이건 팬들야승 내고. 그 저번에도 여행. 러 가서 가면 술을 많 취해. 저번에도 여행 가가지고 엄마 아빠 싸워가지고 뭐그 치킨 때문이었나? 그랬잖아. 치킨 때문에 강릉도 갔을 땐 치킨 때문에 싸웠지. 제주도 갔을 때 우리 아이스크림 먹었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분위기. 근데 아이 아이스크림 그때 난리났잖아. 난리났잖아. 우리. 솔직히 아이스크림 오래... 줄 서서 먹은 거. 어 아이스크림 그래. 줄 서서 엄마 아빠 기다리고 있는데 솔직히 시간이 좀 길긴 했어 인정해. 응. 줄섰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랑 민지랑 미안하다 이러면서뛰어왔는데 응. 차를 탔는데 응. 와 분위기가 응. 와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그 분위기가 아빠 표정 거의 굳어 있고 아빠 마음에안 들어 지금. 뭘 응. 보이게 하냐 어, 항상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분위기 망치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 <웃음> 아니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다 기분 좋게 갔는데 어. 제주도 때는 솔직히 좀재늘 어, 망쳐. 아, 제주도 때좀 재밌었어. 근데 진짜로 제주도 때는 응. 진짜 어. 아 간만에 이게 나도 힐링이 너무 약간 되는 그런 게 있었어. 응, 응, 응, 응. 근데 이제 보통 또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엄마는 울고 아니 응. 나는 싸우진 않고 그냥 울어버리지. 힐링을 하러 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 힐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응. 나는 약간 솔직히 좀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응. 만약에 싸우거나 싸울 수는 있는데 그게 매번 싸웠잖아. 그 기분이 매번 그 순간에 안 좋을 때는 있었잖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각자 그냥 있는 게더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던 거지. 아빠는 힐링하러 가고. 힐링해서 우리 기분을 다망치니까 아, 선수야, 근데 되게 웃긴 아, 건 뭔지 알아? 짜증나. 아빠는 그 다음날 멀쩡해. 야, 가자, 가자, 일어나자 이러면서 막, 아, 아, 아. 야, 이승기 뭐하노? 자기 금방 기분 좋아하죠. 아. 는다 기분 근데 아. 나. 근데 나는 어제, 어제 민지랑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큰일 났네, 여기까지 와서, 어떡, 내일 어떡하지? 이랬는데, 응. 아빠는 멀쩡해. <웃음> 그리고 엄마도 솔직히. 나도 멀쩡하잖 전날에 그래. 엄청 울잖아. 응. 그리고 우리가 엄마편 엄청 들어줬다 음. 다음날 바로 아빠편 들잖아 <웃음> 어? 그거는 너네들이 결혼 해보면 알아. 아까 결혼을 해보면 안 돼. 그건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진짜 웃긴 게 민지랑 맨날 아침에 엄마 아빠 모습 보잖아. 그러면 음. 이렇게 <웃음> 해서 <해보면 안 되잖아. 웃음> 와, 우리고기고 나쁘고 끝난다 말. 와 엄마야. 어이없다. <웃음> 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맨날 와 진짜 어이없네. 막 이러고. 우리 둘만 바보되는 여행이야, 늘. 그럼 저녁이 아빠가 솔직히 말해서. 술을 아예 안 먹던지, 아니면 아니 맥주만 좀 먹던지 했으면 좋겠는데, 늘술 때문에. 일상은 진짜 괜찮아. 아빠 평상시엔 괜찮아. 맞아. 앞으로 아빠 기분 좋아하는 것도 그래. 뭐 자식인데, 아 아빠 기분 엄청 좋아하네. 아, 별로인데 이러진 않잖아. 좋아, 우리도 좋아. 근데 저녁에 꼭 점심은 문제가 안 돼. 저녁이야. 저녁밥상 때 소주를. 기본 두려움은 까잖아. 거기 맥주 먹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인사 불성되고 마음에안 들고 그 옛날에 그 기억 나지? 여행 간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데 그때 아내 갑자기 흥분해서 택시 아저씨한테 엄청 놀아했다. 어 맞아. 그때 여기 대게 먹으러 가서 그래 아, 여기지. 대게 먹으러 그때, 가서. 그때 너무 불편한 거야. 아 대게 먹으러 가서 아, 그랬고 여기서 그랬어. 둘다 그랬어. 둘다. 맞아 맞아. 자 빠이야 게 주인. 잠어 먹고 와서.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많이 반복되니까 어, 내뇌 내 속에는 아빠랑 같이 여행 가면은 저녁에는 술을 엄청 많땅먹고막 인사불성이 되고 결국 엄마랑 싸우는, 싸운다 우는싸 이렇게 박혀있는 거야 너네들은 그 이유를 모르는구나 난그 이유를 알아 엄마가 어떻게 알아? 이게 그래. 내가 밥을 사는다는 싸운 적이 단한 번도 없어 돈 써서 그렇다는 어. 얘기야 아. 아. 아. 아. 말도 안좋은야 그건, 그건 진짜 그건 아니야 내가 사가지고 싸운 적 있어? 인사불성 된적 있어? 없잖아 엄마가 사면 기분 좋게 먹는다. 어, 아,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가, 진짜야 진짜야. 아빠가, 진짜야. 아빠가, 그렇다고? 아빠가, 사는 날에는 아, 자기 돈을 쓰이다이 자기는 몰랐어? 어. 나는 분석을 했어. 말간데. 진짜라니까? 아, 그렇게, 너네들이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왜수만 먹으면 이렇게 하지? 내가 산 날은 단한 번도 인사불성을 내거나 그가 있는 겁니다. 택시 데. 기사한테 뭐라 해본 적이 없다니까? 자기 돈 엄청 쓴 날은 택시 기사한테 난리를 지겠잖아 아, 그래서 난. 택자로 장만하면서도 아, 난 너무 기사님 네. 너무 죄송해. 그냥. 그, 근데 막 진짜? 아빠가 평상시에 되게 약해 보이잖아. 음.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조심조심 하잖아. 술만 먹으면은 무슨 자신감이 갑자기 생기는지 모르겠어. 개가 되는겨? 개가 되는겨? 술, 먹으면 술, 먹으면. 술 먹으면은. 야, 술 먹으면은. 그, 이제 술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정신이 없으면서 이제, 이제 겁이 안 나는 거야술안 먹으면 이제 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있잖아. 내가 언젠가부터 터득했잖아. 가족 여행 갈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는 법. 어,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맨날 방두개씩잡잖아아아거 아 얼마 안 됐어. 아아아아아아 맞아, 맞아, 맞아, 원래 방하아로잡았아아아아아맞아 나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맞아맞아맞아 아방 하나 하나 두개 하나 가격이 비슷한 거야. 방도 어, 넓게 쓸수 있고. 어, 그리고 어. 방을 하나로 해버리면 2층 침대인 거야. 불편하잖아. 어, 어. 그래서 생각을 했지. 아, 방을 하나로 같이 쓰면 너무 불편한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또 씻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화장실 한 개로 같이 쓰면 얼마나 힘들어. 그래, 그래. 그리고또 아침에 아빠 일찍 일어나고 어. 저녁에 일찍 자고. 왜냐면 승기랑 나는 좀더놀라 나고 싶은데 불을 다 꺼야 되잖아. <웃음> 젊은 사람끼리 방 따로 쓰면 돼. 편하지 않을까? <웃음> 근데 <나> 그때부터 방 <웃음> 두개. 그때부터 뭐야? 계속 방 두개 지켰잖아. 너무 좋은 맞아. 거야 그게. 처음에는 난좀 이해가 안 되긴 했어. 아니, 가족끼리 방 두개 정도같은 돼? 내가 처음에 승리 어때? 승리가 생일가... 다 같은, 그니까, 같은 아니, 나는 돈을 더 많이 쓰는 줄 알고. 음. 아니, 왜 굳이 돈을 돼, 더 그래. 많이 쓰면서 음. 그렇게 하지 했는데 음. 같이 쓰니까 좋더라고.